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게 그거지 우리 몸 크게 쓰지 않고 최소한의 동작만 가지고 공을 치는 거 자, 클럽을 최대한 직선으로 쭉 밀어서 꺾어 올려서 여기서 꺾어 올렸던 자리 그대로 아래쪽으로 쫙 뻗으면서 돌려 이때 몸이 따라 나가고 이렇게 체가 지나다니는 길이 굉장히 일정하지 틀어지질 않지 좌우로 이거를 클럽패스라고 불러요 클럽, 체, 패스, 길 체가 가는 길 자, 근데 우리가 클럽패스 말고도 같이 신경 써줘야 될게 하나가 더 있어 핸드 패스야. 손이 지나가는 길도 굉장히 중요해. 지금 보면 손이 이채 바로 위에 있지. 손이 이 채를 따라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출발할 때. 오. 어. 그럼 채는 알아서 올바른 길로 움직이게 돼 있어. 자, 얘가 여기까지 쫙 오겠지. 그 다음에 꺾어. 그 선을 맞춰서 다시 또 돌아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손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공을 맞으니까 공이 빗맞겠어? 자, 그 다음에 뻗어져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손은 이쪽으로 가면서 채가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채는 이렇게 몸에 앞에 있다가 꺾으면서 뒤로 가. 근데 손은 계속 몸 앞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채가 지금 뒤에 있지.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다시 몸 앞으로 와 그럼 여기서 지나가면 손은 계속 몸 앞에 있는데 채는 몸 뒤로 또 넘어가 이렇게 채는 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손은 계속 몸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채는 원을 그리면서 돌아 근데 손이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채가 원을 그리면 그 원이 되게 넓어 근데 채가 원을 그린다고 손도 같이 원을 그려 그럼 그 원이 되게 좁아지겠지 넓은 원이 아니라 좁은 원이 나오겠지 그래서 핸드패스가 되게 중요해 자 최대한 직선으로 밀어서 꺾어서 앞으로 나가면서 돌려 이렇게 손이 움직이면서 때리니까 가속이 돼 가속 그러니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몸을 많이 쓰지 않고도 90m는 되게 쉽게 가잖아 손명치 자 거기서 핸드패스 직선으로 빼서 꺾어서 넘기면서 따라가 이렇게 어 그러니까 공 봐봐 똑바로 가잖아 그리고 몸도 같이 회전을 해주니까 전보다좀 뻑뻑한 게 줄어들지 새가 지나가면서 몸이 같이 지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몸을 먼저 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맞는 거야 절대 잘못된 거 아니야 나도 나중에는 그렇게 가르칠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가르쳐 초반에는 그냥 공 치기 편하게 팔로 가르쳐 팔로 치다면 은 네가 필드도 빨리 갈수 있겠지 그리고 키워지고 팔로 치는 게 공이 좀맞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몸을 같이 써서 결국에는 몸 위주의 스윙으로 만들어 힘 빼고 쭉 길게 이러니까 체가 훨씬 잘 빠져나가잖아 세게 할 때보다 1 0의 힘을 쓰는데 그거를 백 끝이 아니라 십십십십십십십 이런 식으로 힘을 좀 오래 쓰는 거야. 깊게. 그렇지. 지금처럼. 힘을 많이 안 써도 되니까 힘을 오랫동안 나눠 썼어. 확실히 얘를 피니까 뭔가 빠르 나가는 느낌이 그렇지. 확실히. 어, 세지 않고 빨라지지. 그게 공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자, 일자로 길게 꺾어서 일자로 길게 넘겨. 그렇지. 넘기는 게 조금 빨랐다 이번에. 넘기는 게 조금 빨랐다. 근데 일자로 깊게 내려오는 거 좋아. 봐봐. 힘 많이 안 들이고도 100m 쉽게 나오잖아. 이거 음. 내려와서 돌릴 때 있잖아요. 음. 이쪽 손에 힘을 아예 안 주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힘 위주로 돌리는 게 제일 좋아. 왼팔 팔뚝. 음, 음. 이거를 암로테이션이라고 불러요. 로테이션, 넘 돌려. 그거를 팔 위주로 돌리는 거야. 어, 이거를 암로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요거 말고 몸을 쓰는 방법은 서브 줘 봐봐. 자, 백스윙 갔어. 자, 이제서 클럽을 이렇게 딱 내려. 그 다음에 손은 그냥 홀드, 팔도 홀드. 자, 이 상태에서 몸을 돌려. 그럼 어떻게 돼? 체가 넘어가지 몸의 회전에 따라서 이걸 바디로테이션이라고 불러 되게 단순하게 설명한 거야 훨씬 더 복잡해 이것보다 암 로테이션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근데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 거야 로테이션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몸을 이용해서 체를 돌린다 팔을 이용해서 체를 돌린다 어둘다할줄 알아야 돼 여기서 자 내려와서 손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되게 급격하게 넘어가니까 일로 빠져 내 팔은 훨씬 더 크게 넘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스윙이 좀더 길어질 수가 있어 그치? 손으로 넘겨봐 짧지. 자, 길게 밀어서 꺾어서 넘겨. 이렇게 스윙 길어지는 게 다르지. 느낌이 달라. 쫙 뻗어지잖아. 이 느낌이 나와야 돼. 자, 최대한 직선으로 밀어서 꺾어서 다시 직선으로 넘겨. 그렇지. 이렇게 방금 것도 좋았어. 우리 피지컬의 가장 큰 장점이 뭐야? 키가 크고 팔이 길다는 거야. 몸은 굉장히 가볍잖아, 얇잖아. 어. 어, 좋아하는 거 봐라. 자, 최대한 길게 밀었지. 자, 거기서 고개 돌려서 봐봐. 최대한 높게 들어. 어 오바한 거야 근데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높게 들어 그러면 은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힘만 가지고도 속도가 되게 빨라져 높게 들어서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돌려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만큼 가속이 더잘 받겠지 근데 그때 회전이 없이 그냥 높게 들어 그럼 이상한 데서 들어오는 거야 회전을 하면서 팔을 밀어내면서 아크를 크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높게 올려야지 올바른 데서 들어올 수있어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게 좁아지면서 거기서 파워가 생기는 거야 힘을 쓰는 또 다른 방법이야 높게 올려 깊게 내려 이렇게 힘 되게 편하게 쓰잖아 겨드랑이가 떨어져야지 힘쓰기가 편해 오, 힘이 확실히 별거 안 해도 100m는 가잖아 확실히 세다 보까 그, 힘은, 힘은 안 줬는데도 강하지 직선으로 길게 빠져서 높게 꺾어서 깊게 집어넣어 이렇게 어. 힘쓰기 훨씬 편하잖아 꺾어 집어넣어 이렇게 힘쓰기 되게 편하잖아 자 테이크 백 일자로 길게 높게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훅 내려 그렇지 이번 거 똑바로 잘 갔다 똑바로 보내는 거 중요해 멀리 보내는 것도 중요해 초보 때 거리 안 늘려 놓잖아? 그럼 나중에 거리 늘리기 되게 힘들어 초보 때 방향을 잡는 스윙을 하면 은 제어를 하는 스윙을 되게 많이 해 그럼 자연스럽게 가속을 낼수 있는 게 되게 줄어들어 그래서 초보 때는 일단 지르고 봐야 돼 처음 레슨 받을 때는 일단 거리부터 늘리고 봐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방향을 잡고 모션을 이쁘게 잡으면서 거리가 줄었을 때도 남들하고 같은 거리를 갈수 있는데 어? 꺾어서 깊게 집어넣어 그렇지 이렇게 이게 칠때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어 맞아 이게 이게 아니니까? 뭐어 하면? 근데 좀더 누워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지 로테이션이 되는 거야 얘가 지나갈 때 로테이션을 해그럼 어떻게 돼? 체가 이쪽으로 빠지지 어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야 근데 계속 이게 이렇게 늘리는 건안되죠 이렇게 돼 있어야지 손이 낮고 체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더 좋아 우리가 쭉가 꺾었지? 자이 상태에서 몸을 완전히 고정시켜놓고 팔을 쭉 내려서 돌리지 자 팔은 여기까지밖에 못와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자 근데 우리가 이 똑같은 동작을 체중을 왼발로 이렇게 딱 넘겨 그 다음에 이걸 내리고 돌려 그럼 여기까지 오잖아 체중이동을 하면 공에 힘이 실리는 거 좋은 거야 그럼 거리가 더 멀리 나가겠지 근데 힘이 실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스윙의 반경을 넓혀줘 어. 자 근데 체중이동은 몸이 좌우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는데 살짝 방해가 돼 그럼 체중이동을 안 하고서 반경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회전 여기서 쫙 갔어 자, 내려오면서 돌릴 때 몸을 돌려 그럼 여기까지 쫙 빠지잖아 그래서 회전을 하거나 체중이동을 하거나 혹은 둘다해 그럼 더 멀어지는 거지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지 스윙을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냥 팔만 쫙 내려돌려 밀어 자, 직선으로 위로 아래로 깊게 돌려 그렇지, 이렇게 자, 최대한 길게 밀어 그렇지, 높게 들어 스탑, 힘 빼고 자, 지금 보면 네 몸이 중앙에 딱 있지 자 그럼 중앙에 있는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팔을 내려 힘이 어쨌든 아래쪽으로 써지면 은자 봐봐 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 헤드 있지? 헤드는 아래로 내려와도 헤드는 절로 움직이지 손이 아무리 아래로 내려와도 헤드는 절로 움직여 저쪽으로 움직여 그럼 네 몸은 어떻게 되겠어? 따라가겠지 스윙할 때 힘이 제일 센 거는 네가 아니라 얘야 그러니까 너는 가운데 있으려고 해도 몸이 이렇게 딸려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더 일찍 들리는 거야 그래서 스윙할 때는 몸을 왼쪽으로 보낸다는 생각이 안 들어도 좋으니까 최대한 머리랑 등이랑 무릎이랑 다리가 제자리에서 버티면서 이렇게 내리는 거야 길게 밀어서 꺾어서 몸 잡아놓고 내려 이게 머리랑 몸의 체중을 잡아놓냐 치한테 끌려가느냐 자 직선으로 밀어서 꺾어서 아래로 내려 이렇게 잡고 때리니까 훨씬 낫잖아 이게 확실히 다 그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앞에 있잖아 그럼 마지 어. 너는 나를 충분히 때릴 수 있어 너, 내가 볼때 너는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직선으로 밀어서, 꺾어서, 다시 직선 맞추면서 넘겨. 어, 맞는다니까? 어, 그럼 맞을 뻔했어.